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기호 3번 박중인입니다 제가 이제 당대표 후보 연설 때다 어, 담기에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의 길이가 좀 길다 보니까 어, 좀 여유 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어, 이런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최근 우리당이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어, 차분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첫 번째로. 현재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이 말씀은 지지율에 1이 1비 하자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겠지만 강원도 고성에서 산불이 났을 때 초기에 지나칠 이만큼 많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서 화재를 조기에 진압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초기 때도 한국은 왜 이렇게 많은 검진을 하느냐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공격적으로 검진을 했었죠. 이처럼, 어, 어떤 위험이 다가올 때, 그 작은 신호에도 민감히 반응해서, 어, 잘 대응할 때, 오히려, 어, 진짜 위기, 큰 위기가 오는 걸 막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지지율 하락을 하나의 위험 신호로 엄중히 받아들여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오히려 하자. 그래야 진짜 위기가 오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런 엄중한 인식, 긴장감 속에서 강한 정당을 좀 만들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부터 당원들의 자발적인 모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부가 뭐 카리스마가 있다거나 또는 지도부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건다고 해서 강한 정당이 되는 건 아니고요. 이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똘똘 뭉쳐야 강한 정당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당원이 주인이 되고 당원이 중심이 되는 정당이 정말 강한 정당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원분들이 주인이 되고 또 당원분들이 중심에 서려면 당연히 당원의 권리가 강화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당과 당원과의 소통이 굉장히 원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당원분들의 권리를 강화하고 또 당대표를 중심으로 한당 지도부가 당원들과 직접적인 소통에 더 많은 시간을 하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포함해서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릴 당원이 중심이 되는 정당 즉 정당을 당원에게 돌려드리는 그런 정당 이를 위한 정당 뉴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실천해서 정말 강한 정당 당원들이 중심이 되는 정당 당원들이 뭉치는 정당을 만들자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강해진 정당을 통해서 국민과 함께 국민이 부여한 개혁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수행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검찰이나 국정원 등의 정보기관 그리고 국회 같은 그런 기관들을 개혁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일하는 국회라는 것을 내걸고 여러 가지 입법적인 시도를 했지만 20대 국회 때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들 해내야 되고요. 검찰개혁도 사실은 공수처가 지금 지지부진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속도를 낼 필요가 있고요. 검경수사권 어, 조정의 경우에도 1차만 완비가 됐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다 본질적인 형태로 발전시켜서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단계까지 이번 21대 국회 내에서 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 관련된 제도 개선도 많은 당원분들 그리고 국민 분들이 원하시는데요. 언론이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기사를 생산해낼 수 있도록 언론의 유통구조를 바꾸고 동시에 언론이 허위보도, 과장보도, 왜곡보도를 했을 때는 책임 무겁게 물리는 제도들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이런 언론제도 개선 등도 많은 국민들이 원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추진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흔들림 없이 수행하자는 겁니다. 물론 이런 개혁과제를 수행할 때는 저항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는 여러 가지 공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흔들림 없이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강한 정당이 뒷받침돼야 되는데요. 당원이 우리가 이미 300만 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300만 명의 당원들이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당과 소통이 잘 되고요. 또 당을 중심으로 잘 뭉쳐 있다면 당원 한 명당 국민 10명을 설득한다면 우리가 3천만 명을 설득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뭐 언론이 왜곡 보도를 한다든지 허위 보도를 한다든지 하더라도 흔들림 없이 많은 국민들을 설득하면서 많은 국민들과 함께 개혁 과제들을 달성해 낼수 있겠죠. 아 그래서 어, 이 강한 정당, 강해진 정당을 통해서 국민들과 함께 많은 개혁 과제를 순탄하고 부드럽게 추진해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이렇게 강한 정당을 통해서 저는 새로운 시대로 시대교체를 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개혁 과제들 당연히 하는 거 건데 그것을 넘어서서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나가는 작업도 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 제가 최근에 이제 각 지역들을 돌아다닙니다. 뭐 경남도 다니고요. 경북도 다니고 뭐 여러 지역들 다니는데 재밌는 거는 모든 지역이 소외감을 느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충청도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소외되는 정도가 아니라 아 무시당하고 있다.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하시고요.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아예 우리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소외감을 느끼세요 그래서 이제 살펴보니까 이런 소외감의 본질적 이유가 첫 번째는 많은 인구와 기회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는 겁니다 전북 같은 경우에는요 한해한 7,800명 정도 인구가 수도권으로 순유출되고 있어요 광주의 경우는요 한 한해 7,300명 정도가 수도권으로 인구가 유출되고 있습니다 경남은 어떨까요? 호남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경남의 경우도 한해한 1만 2천 명씩 순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인구가. 그러니까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서 지방이 공동화되는 문제는 전국에서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또 어떤 이유냐면 원래 각 지역에 위치하면서 각 지역의 경제와 나라 경제를 뒷받침했던 여러 산업 구조들이 있어요. 그 산업 구조들이 전반적으로 좀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소재나 부품을 수입해서 조립하고 가공해서 수출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중국 같은 신흥산업국가들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능력을 갖추면서 이런 산업구조가 위험하다는 라 신호는 계속 들어왔었어요. 지역의 산업구조가 약화되는 것,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인구와 기회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것. 이게 합쳐지다 보니까 어느 지역 할것 없이 수도권을 제외한 어느 지역 할것 없이 다 소외감을 느끼고 박탈감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수도권 과밀화가 문제 있다. 수도권 집중이 문제 있다. 적극적인 분산 정책을 써야 된다. 균형발전을 이뤄야 된다. 이 이야기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죠. 20년도 넘은 이야기고요. 우리 산업구조가 개편돼야 된다. 더 이상 이런 산업구조로는 신흥산업국가들하고 경쟁하기가 힘들다라는 얘기도 제가 알기로는 1990년대 초반부터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은 어, 국토균형발전이나 산업구조개편 같은 경우 크게 바뀌지 않았죠. 어, 그 다음에 교육정책은 어떻습니까? 뭐 전국의 수험생들을 똑같은 내용으로 어, 교육한 후에 한 번의 대학 입시로 평생의 서열을 정하는 그런 대학 입시 그리고 그런 어려운 대학 입시를 뚫고 들어간 대학의 경우에는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인재를 제대로 키워내지 못한다는 문제지죠 굉장히 오랫동안 있어 왔거든요. 근데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멘트, 전국 수험생들을 어, 교실에 몰아넣고 똑같은 것을 가르친다. 그런 가르침이 이제 됐어, 됐어. 이게 사실 교실 이데아라는 스테이지와 이의 노래거든요. 이 노래가 나온 지도 수십 년이에요. 근데 제대로 바뀌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복지제도 마찬가지죠. 아, 우리나라 저부담 저복지 국가다. 그래서 안전망이 부족하다. 뭔가 확충해야 된다. 중부담, 중복지까지 가야 된다. 이런 말 수십 년째 나오고 있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고요. 아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은 사회를 좀 구조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문제들 어, 수십 년째 큰 틀에서 바뀌지 않고 있는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을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교수님이 굉장히 차갑게 우리 당을 평가했어요. 더불어민주당은 지금까지 부패하고 무능력한 야당하고만 싸웠을 뿐 교육제도 개편 등 새로운 사회를 위한 진정한 싸움은 아직 임하지 못했다. 이런 말을 하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좀 너무 박하다 평가가.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또 상당히 뼈가 아픈 비판이기도 합니다. 아 근데 이제 더 이상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들 더 이상 방치하기에는 어려운 상태까지 온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년 전에 IMF 총재가 우리나라에 와서 강연을 할때한 학생이 손을 들고 총재한테 물었습니다. 총재님 총재님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 묻자 총재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어, 내가 보기에는 어, 대한민국은 집단적으로 자살하는 사회 같다 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했더니 총재가 굉장히 사회를 어렵게 만들어 왔던 그런 어, 길이 있는데 그 길로 마치 집단적으로 체면이 걸린 것처럼 뚜벅뚜벅 계속 걸어간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어, 이건 마치 집단적으로 자살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나는 그런 식으로 표현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우리 사회를 어렵게 만들어왔던 문제들이 많습니다. 교육 문제, 복, 부족한 복지 문제, 또 새로운 어떤 산업 구조로의 어떤 산업 재편의 문제, 또 불평등의 문제, 장시간의 노동의 문제, 낮은 출생률의 문제, 높은 자살률의 문제, 또 산업 현장에서 안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들을 한번 바꿔야 될 때가 됐다. 더 이상 어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또 아마 많은 당원분들의 생각일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국민들이 더불어민주당에게 176석을 주신 이유도 이제 더 이상 이런 문제 방치하지 말고 확실하게 한번 바꿔서 새로운 사회도 만들고 새로운 사회 청사진도 보여달라고 아마 이 176석을 주시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면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미래를 또다시 멀리 미뤄두게 되는 것이고요. 또 이렇게 되다 보면 국민분들 입장에서는 야 더불어민주당에 정말 많은 기대를 걸었고 또 많은 표를 줬고 많은 의석을 줬는데 제대로 못하는 너희들에게 우리가 또다시 우리의 미래를 맡기거나 표를 줄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인연이 굉장히 중요하다. 뭐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역할들을 잘 해내는 게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라 생각합니다. 을 당장의 어떤 위기 극복도 중요하고요. 내용년의 대선 관리도 중요하고요. 국민들이 지금 어 말씀하시는 당장의 개혁 과제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오랫동안 우리 사회를 어 힘들게 왔던 어 그러나 어 크게 바뀌지 않았던 문제들도 확실하게 풀면서 으어 새로운 사회의 비전을 좀 보여드리는 역할을 하지 않으면 어 우리 국민분들이 우리에게 기대했던 바를 다 충족시킬 수 없다고 라 생각하고 또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아름답고 행복한 삶도 물려주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제대로 하는 진정한 싸움을 해야 될 때에다 제 생각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지금 상황을 좀엄중하게 인식하자. 그리고 그런 긴장감 속에서 우리 정당을 정말 강한 정당, 즉 당원이 중심이 되고 당원과 잘 소통이 되고 그래서 모든 당원이 활기차게 국민을 만나고 소통하는 그런 정당으로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국민들이 부여하신 당면한 개혁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국민들과 잘 소통하면서 실천하자 해결하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국민들과 대화에 나가면서 오랫동안 우리 사회를 옥죄해왔던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러나 쉽지 않은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고 최소한 이렇게 풀겠다라고 하는 청사진을 제시하는 일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교육제도 개편이나 이런 것들은 쉽지 않은 문제죠. 그런데 지금까지 잘안 되었던 건데 어, 이런 것들을 어, 해내는 어, 그런 강한 정당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어, 우리 더불어민주당 할수 있습니다. 이미 300만의 당원이 있고요. 또 수십 년간 고난을 이겨내었던 우리 역사와 전통도 있습니다. 어, 우리 민주당이라면 충분히 할수 있고요. 정말 기적 같은 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함께 그런 일을 해낼 수 있는 선택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 여러분들 옆에서 꾸준하게 함께 가면서 방금 말씀드렸던 일들 성공적으로 수행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힘과 기회를 제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